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보이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오늘은 벚꽃 에디션으로 준비했어요 벚꽃 청포도 에이드 벚꽃 딸기 에이드를 마셔볼건데요 봄 하면 생각나는 건 벚꽃이죠 쓸쓸하고 외롭게 봄을 만끽하며 길거리를 터덜터덜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갑자기 목이 마르는 거예요 편의점에 딱 갔어요 뭘 마셔야 외로운 느낌이 사라질까? 둘러보다가 벚꽃 네이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다! 이거면 나의 외로움이 사라지겠지 생각이 들어서 마시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을 사라지게 해줄 벚꽃 네이드를 원샷해보겠습니다 자! 와 대박 정말 기대를 안했는데요 정말 맛있는 조합이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4점이었어요 청포도와 딸기의 조합이 정말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불이 달달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 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!